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피규어는 퀸 스튜디오 다크나이트 조커입니다 박스가 잘 꺼내지 않을 때할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뒤에서 밀면 됩니다 어? 어릴적 교실 마룻바닥 같은 베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베이스에는 J-O-K-E-R 조커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그나. 조커가 앉아있는 철제 의자인데요 용접한 부분까지 표현을 하는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, 무섭다. 어, 징그러워. <웃음> 어, 징그러워. 와. 야,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. 와, 역시. 지금 보고 계시는 퀸스튜디오 다크나이트 조커는 일반 버전은 134만원 식모 버전은 169만원입니다 21년도 2분기에 출시할 배트맨과 함께 전시가 가능한데요 저는 구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높이가 둘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조커의 두번째 단추는 영화 속에서도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고증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구두와 양말 디테일 뿐만 아니라 마감까지도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 보입니다 옷감의 소재가 정말 좋습니다 제 옷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넥타이를 보시면 이 넥타이도 직접 매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넣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아 나... 식모 헤드의 이 리얼함은 정말 엄청납니다 관리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식모를 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식모헤드는 가끔 위에서 보면 탈모기가 보인다고 하는데 제거는 머리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퀸 스튜디오 다크나이트 조커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른 조커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히스레저 조커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피규어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피규어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1도 안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3,400명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